안녕하세요 달디입니다 저희 달꽃 출판사 유튜브를 시작한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되었는데 오늘은 달꽃 출판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팀장님을 모셔보고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구독자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로디님, 그럼 맡고 계신 포지션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제 포지션은 팀장이고 닉네임은 로디입니다. 로앤오드 출판사는 자격증 전문 도서를 출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섭외 및 학원 관계자와의 미팅, 회의 등의 일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회계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서 월말에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디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제가 볼때 전문서적을 출간하고 싶은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 궁금하신 그런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수험생 분들일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로앤오더 카페로 오셔서 로디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밑에 제가 로앤오더 카페 주소를 어,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디님의 강점을 어필해 주시겠어요? 음 우선 저는 회계 쪽을 오래 탐장해서 그런지 숫자에 강합니다. 그리고 제가 법학과를 초록했지만 의외로 기계를 잘 다룹니다.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을 깊지는 않지만 다양하게 다룰 줄 압니다. 또한 일종 2종 운전면허가 있어서 기동력이 뛰어나다고할수 있죠. <웃음> 맞습니다. 저희 출판사들은 다 기계바보들만 모여있습니다. 그 중에서 팀장님, 로디 분이 제일 기계를 잘 다루고요. 그래서 엄청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게다가 제가 장롱면허이기 때문에 기동성이 되게 중요한데 로디님의 그런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다들 하는 말이겠지만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지금 소통하시면 최애 구독자 분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아껴드릴게요. <웃음> 그러면 은 팀장님은 여기서 빠이빠이. 네, 팀장님을 만나 뵙고 이번에는 신사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니콘, 아네 이름이 아니고 닉네임이군요. 닉네임은 유니콘토끼입니다. 저번 달에 입사한 신입이고요 네, 신입입니다. 네, 그렇군요. 유니콘토끼님, 달꽃 출판사에서 맡고 계신 포지션을 말해주시겠어요? 저는 달꽃 출판사의 카페, 블로그, 포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고 편집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행문 편집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니콘 토끼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달꽃 카페랑 블로그, 포스팅, 포스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세개다 알려드리면 복잡하니까 오늘은 달꽃 카페 주소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밑에 나가고 있거든요. 달꽃 카페 가시면 은 유니콘 토끼님이 달꽃 출판사의 행사랑 그리고 신간 도서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가셔서 꼭카페 가입하시고 소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음, 네. 어, 유니콘 토끼님, 어, 강점을 한번 어필해 볼, 봐주시겠어요? 음. 네. 음, 저는 신임답게 열정과 패기가 넘칩니다.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발달한 성격이라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어요. 와! 와. 달꽃 카페로 놀러오셔서 저랑 소통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디자인한 책을 달코, 달꽃 출판사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유니콘 토끼님의 활동이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달꽃 출판사에서는 독자님들을 토끼님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토끼님들 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시고 달꽃 출판사랑 소통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